해련겔입니다, 여러분들. 특이한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썸네일에 적합한 특이한 분장을 하고 있다. 대부받아요, 여러분들. 나의 시선을 닦을 만한 얼굴 구합니다. 아 <웃음> 어,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이런 거 너무 많이 듭니다. 피그님, 오플렉스 피그님, 뭐 좋아요. 이쪽에서 하시는 패밀리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탄커님 먼저 차를 타고 가는 탐커님이시고자 차를 먼저 찾아갑니다. 자 우지로 사격하고 있는 KAG. 열심히 싸고 있는 루미 킹16 라희님 GMO03님 자, 푸친캣 들어와 있고 리얼클랜도푸친캣 들어와 있어요 자, 킹철진팀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쪽에서 옆집에 있어서 어, 옥상에 있는 거를 아시겠죠? 할 필요 는 없겠죠? 자, 봐주시면 되는데 조금 시야가 조금 딸릴 확률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이스테로자 언덕에 보일만 한데요 마이스테로가 시, 시야를 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이스테로가 조금만 더 보면 보일 텐데요 자 시야를 어떻게 딸던지 이렇게 되면 주에모님 그렇게 넉넉하게 있어 자리가 아니에요 왼쪽 아, 가는 거못 봤기 때문이죠 자마이스테로가마이스테로가 자. <웃음> 마이스테로가. 자 좀. 언덕에 있는 거 봤어요 마이스테로! 자 마이스테로 드디어 자 마이스테로 자 마이스테로 마이스테로 제이네요 제이 있고 어, 어 죄송해요 못 잡았네. 자, 사격하고 있는 자 슬탄이 없죠? 자, 슬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도 기절 하나 시켰습니다. 자, 뒤로 나오고는 보이, 자, 시키, 라히. 자,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빼는 모습이에요. 백업이 빠르 빨리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싸움을 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어이구 어이구 자 코리아 어이구 자 XII 자 커버 빨랐어요 까지수소강 상태인데 자 이쪽을 자 <웃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 땡커님에게 화면을 돌때마다 차가 부딪치고 있어요 와우 자, 어, 차가 부딪히는 거에 안타깝게 자, 스르륵으로 헤드를 맞추셨네요차 부딪혔다면 살았을 텐데 자, 안타깝습니다 <웃음> 자, 뭐 팀킬인가요? 자, 에... 잭슨님이 지금 어떤 팀을 쓴것 같죠? 먼저 좋은 자리 차지했죠? 자 지금 헝그릴팀이 좋은 자리 차지했어요 자, 제로님 사고 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고가 많이 나네요 오늘 자, 지금 여기 쌈님이 어, 이파님을 사격했고 쌈님 잘 살아갔죠 자 그러나 앞에도 지옥이에요자 이거 살아서 가야되는데요 자 저는 항상 한명남분을 한 응원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자 AK입니다 AK 어 아빠 자 아빠의 활약상 자 이거를... 혼자예요 들어간 거 봤죠? 비빙 님이 비빙 님도 알고 있네요 있는 걸 자, 양각입니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잘 들어갔죠, 음악이? 빨리고 비빙은 위쪽에 있고. 어어 저 말씀 안 드린 사이 모든 님이 슈트 하나 다 썼죠? 나한테 다운 시키고, 반대 보고 있는 자, 리얼 2팀 빠져나가기가 자, 킹철진 놓치지 않습니다 빠져나가겠죠 킹철진? 루미... <웃음> 루미님 <룸이, 룸이> 귀여워요 <웃음> 자, 그쵸 그쵸 좋 유제이 유제이 커버 좋았습니다 와 좋아요 자, 그러나 다음도 북한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도 쉽지 않죠? 자, 아, 이거 올라가나요? XII 님이. 소원 님이 말씀드린 순간 자기장에 놓고. 자, 이렇게 가면 이자리는좀 위험한데요. 이렇게 올라오나요? 자, 위쪽에 있는 걸알 텐데요. 자, 여기서 차를. 자, 올라온 선택 좋지 않았습니다. 자, XII. 자, 이거, 괜히 올라왔죠? 이렇게 되면. 할 거예요. 자, 들어오는 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 XII. 그러나 저기도 들어와야 됩니다. 자, 타겟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타겟을 당하는데 쉽게 들어옵니다. 자, 한글 1팀. 자, 바퀴 날아갔나요? 날아가지 않은 것 같고. 자 아, 이거 갈 곳이 근데 마찬가지 마땅하지가 않죠 자기장이 자 아, 자기장은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요 야, 이, 이런 점이 위험합니다. 야! <웃음> 자 이런 이자 위험합니다 자자제이자 어떻게든 살아요 자 살았으면 됐죠 자, 아, 살아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네분다 난전입니다 자 차로 돌아오고 있는 x i i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캡틴 원. 자 술살이 좋아요 자, 뭐죠? 이 버그? 자 <웃음> 창틀에 낑긴 것 같은 느낌 어 여기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나름 자기장 안 좋은 것 치고 예 헝그리 3팀 잘 들어왔습니다 자, 위쪽에 또 없어요 어클랜들 아래는 안전이죠? 공구하고 있는 지금, 신무님. 빙엔 지금 있고, 반대편에도 피그님 있습니다. 자, 자기장 괜찮아요. 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장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공구하고 있는 클랜과 우측에 지금, 큰일 났죠? 이퀄리티 3팀 자.. 지금 밤 3팀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도부도 비누 비누 비누님 원건 님도 있고 유유님 있고 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자 차로 한방에 들어와야겠죠? 자 하나 누웠고 그래도 쉽게 빠져나가진 못합니다 그러나 갈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 집을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자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집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헝그리 이팀은 좋아요 편안합니다 지금 자 술탄! 와 술탄 잘 들어갔죠? 자 차분히 써야되는데요자 난간에 맞고 있는 페이드웨이 자 어, 에임마스터님이 하나 한팀 눕혔죠? 지금 자 유제이님 쪽을 눕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에임마스터팀 좋아요 팀 정리했고 자, 시야를 아까부터 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쪽에 클랜이 남지 않았던 거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지금 인퀄리티 뉴티님 <웃음> 지금 <웃음> 혼자 남았습니다 자, 순위방어 할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 난전이에요 오늘, 오늘은 오늘은 난전이라 좋네요 자, 감류 불타고 있어요 처음에 결제 피를 자, 디피 <웃음> 예능에한축 하는 동건 자 마에스트로가 또아 마에스트로는 좋습니다 마에스트로 지금 혼자 남았죠? 어, 혼자 오키 챙기고 가는 마에스트로 자탑제이도 지금 우측에 있는 걸 아는데 봐야겠죠자 지금 페이드웨이가 자, 페이드웨이가 지금 한3 명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아까 자, 아까 그 수탄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자, 아까 수탄 투척 실력 자, 좋습니다. 수탄 잘들어왔어요 자... 내려가고 있는 페이드웨이 이게 쉽지 않죠? 러 레드 까지 아 3위판 3위판 좋아요 자 아, 차로 좀 붙었는데 잡았습니다 자 이쪽 뷰준이에요아조금잡하고 있는 KOR 아,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던 지금 리얼 클랜이 잘 들어왔죠? 리얼 3팀. 자, 쉽지 않은 위치인데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자, 클랜이 아까 기다리고 있던 리얼 1팀 정리했고. 양되는 순간. 자, 사격각이 나오는데요, 시몬. 자, 그러나 지금 보고 있죠? 자, 머리 내밀다가 맞습니다. 자 머리란 어이구 자 순식간에 지금 자 페이드웨이 드디어 활약했나요? 페이드웨이 어이구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페이드웨이 한 아, 만.. 많이 챙겨.. 자불 맞았죠? 삽제이 페이드웨이 나름 이 자리에서 활약합니다 지금 자기장이 바뀌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웃음> 뉴티 지금, 뉴티 자리 좋아요. 지금 굳이 뉴티 지금, 어? 윈윈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뉴티 지금. 마스테로마스테로 지금, 유킬리에 혼자, 둬야 되고. 자, 이거 리 지금, 헝그리이 팀이 자리가 너무 잘 퍼져서 잡혀있어서 이게 지금 좋게 될지 아니면은 많은 시야를 딴게 나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헝그리이 팀은 크게 퍼져있고 지금 쭉 살아남은 클레인이또 많거든요 일러 레드 자 이쪽에 에임마스터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면에 지금 위치 파악이 안 돼서 들어오기엔 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장이 이렇게 돼서 지금 들어오긴 해야겠죠? 환불 1팀 자 페이드웨이! 또 페이드웨이! 사벨의 오는 운명 아, 어, 이거를 아 성광 맞았죠 지금? 자 위에서 킬러 레드가 또자 역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지금 오, 좋아요 헝그리 2팀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다 보니까 자 자기장 덕분도 많이 받고 좋게 좋게 들어왔습니다 자, 역시 시야도 따고 있어서 지금 어딘지 다 팍했어요 지금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웃음> 뉴티, <웃음> 뉴티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뉴티 지금 자, 유일한 뉴티가 지금 인류의 희망일 수가 있어요. 지금 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거 헝그리 이 팀의 모습을 좀 지켜봐야겠죠? 어, 자 아래쪽에 있는 XIA 18번 번팀 18번 음, 3팀이 좀진리님의 변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 자 자기장 옵니다. 자 뉴티...뉴티 한번 시켜보죠 우리 뉴티! 뉴티 잘되길 응원합니다 자존버마이 답이에요 뉴티 어 뉴티! 자 뉴티 좋은 자리 찾아하고 있어요 지금 자 뉴티! 불타요 뉴티! 뉴티~~뉴티~~ 뉴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헝그리 2팀 장난 없습니다 지금 메인마스터님도 6킬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헝그리 2팀이 1라운드 가져가게 됩니다 자.